이지하게 배운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 스킬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요 바로 유튜브 영상을 파워포인트 안에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 2016버전 그리고 파워포인트 2010버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2016버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유튜브 영상을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는데요 일단 삽입 탭에 가면 비디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애초에 온라인 비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애초부터 유튜브 영상을 검색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파워포인트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관련한 영상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영상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삽입을 하게 되면 저절로 삽입이 됩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영상에 넣어 두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슬라이드 쇼를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미지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마우스 클릭을 하면 자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네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재생 누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2016 버전과 2013버전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좀 다른 방식으로 집어 넣어야 하는데요 일단 삽입에 가게 되면 오른쪽에 비디오라고 있습니다 비디오 아래쪽에 웹사이트의 비디오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비디오 삽입이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embed 태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이 태그를 어떻게 찾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 아래쪽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스 코드를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누르신 뒤에 자이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냐면요 바로 아이프레임 코드를 EMBED 코드로 바꿔주는 방법인데요 방금 전에 복사했던 것을 여기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컨버트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EMBED 소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누르신 뒤에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비디오 삽입이라고 하는 그곳에 넣게 되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파워포인트 2016 버전도 똑같은 방법으로 넣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아래쪽에 e m b e d 파일을 이렇게 넣게 되면 파워포인트 2010 버전도 똑같이 유튜브 영상을 파워포인트 안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유튜브 창이 뜨게 되고요 이렇게 재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런데 어, 유튜브 영상을 넣으면 어찌되었던간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있어야만 영상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영상 말고 깔끔하게 영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음 강의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영상 넣는 방법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